브이로그가 굉장히 오랜만이죠 저는 오랜만에 창원에 내려왔고요 이제 아직 씻지 않아서 운동을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고 네 씻으려고 합니다 이제 바디프로필이 한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빡시게 해야 돼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elebrate, celebrate, celebration,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celebration, celebrate. Hey, what's your style? What you drinking? What's your vibe? I've been feeling rather sad. 오늘 날씨가 정말 정말 정말 아 정말, 정말 죽여줍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 뾰루룽 와우 어메이징 잇츠 어메이징 전방에 5초간 타임랩스 이사 5초 다 됐쥬? 지금 이렇게 타임랩스를 걸어놨고요 와... 방금 보신 영상은 이렇게 타임랩스를 걸어서 찍은 거고 그 앞에서 이렇게 어, 독서를 하고 있어요. 아, 아, 오. 아아어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딱딱 딱 절반. 절반 되는 날이에요. 2020년을 되돌아보면. 음. 여러가지 일이 있었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매년 저는 뭐딱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을 때아 올해 반이 갔구나 라는 걸뭐 굳이 이렇게 체감하고 살지 않았었거든요 그걸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다른게 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좀 슬럼프도 겪어보고 다행히 이제 또잘 극복을 해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또막 학기가 <웃음> 끝이 나가지고 곧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기를 끝낸 시점이기도 하고 슬럼프를 극복한 시점이기도 하고 뭔가 저한테 있어서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괜히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이 괜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쪼록 학교를 잘 끝내고 지금 창원 집에 내려와 가지고 좀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차, 어, 세우고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또 독서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좀 삶의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자기 개발서를 좀 읽어보고 직접 또 실천도 해보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어때요? 괜찮을 것 같나요? 네. <웃음> 하여튼 이 독서가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근데 사실 이번에 좀 느낀 게 아, 내가 진작에 좀 책을 많이 읽었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책을 많이 읽었고 좀 힘든 시기를 겪어서 책에, 책으로부터 좀 위안을 얻기도 했고 여자친구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책 선물도 해주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서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또이이 크레마 사운드 앱으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요 이건 진짜 잘산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응. 다른 걸안 써봐서 뭐 비교는 제가 못하겠지만 저는 아주 이 10만원 12만원 이었나 뭐 11만원 이었나 그런데 어, 그 이상의 가치를 톡톡히 해내고, 해내는 것 같아요 올해 소비 중 정말 최고의 소비는 싶습니다 <목소리> 점심은 닭가슴살. 와, 정말 정말 맛없어 보이죠? 스리 라치 소스. 이거 이제 오줌만 더하면 됩니다. 오줌만 더하면 돼. 이 소스라도 없었으면 전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 뜨거 아. 아제 재밌는 거 보여 드릴까요? 한 2주 동안 먹은 닭가슴살입니까 네. 노, 노브랜드 닭가슴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닭들에게 어? 노브랜드 보고 계신가요 혹시? 네. 저의 늦은 저녁입니다 이 색감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정말 그냥 닭가슴살일 뿐이에요 이거는 좀 스테이크 느낌으로 구워봤고 요거는 삶은 거고요 이 샐러드에 할라피뇨가 있으면 좀더 맛있습니다 밥은 0미를 이정도 먹습니다 확실히 벌컵을 해놓으니까 살 빼는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살이 안빠져서 지금이 10시인데 먹고 유산소 한번 더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그래도 돈을 50만원을 넘게 주고 하는데 잘 찍어야 되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흥이 안나 흥이 저는 이제 유산소를 뛰러 갈 겁니다. 피곤하지만 안 뛰면 안 돼요. 날 걸려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다녀올게요. <웃음>